하이유니손 만들어주는 기타리스트 김윤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타를 치는 방법 다섯가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스트로크 반주법 두번째 아르페오 반주법 세번째 선율 연주법 네번째 핑거스타일 연주법 다섯번째 솔로, 애드립, 어브리 연주법 제가 여고 시절을 연주를 하면서 이 다섯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스트로크 연주법은요, 왼손으로는 코드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피크나 손가락으로 줄을 이렇게, 이렇게 스트럼 해가지고 연주하는 방법입니다. 연주를 해보면 이래요. 어, 달려보시죠. 어, <목소리> 우연히 만난 사람. 변치 말자, 약속해. 이렇게 치는 방법을 스트로크 반주법이라고 합니다. 자 두번째 아르페지오 반주법은요. 역시 왼손은 코드를 잡고요. 오른손은 한음씩 뚱겨줍니다. 줄을 요런 스타일로 뚱겨줍니다. 아르페지오 반주법으로 여고시절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치는 방법이 아르페지오 반주법입니다. 그다음에 선율 연주법은 제가 노래에 불렀던 거를 기타로 연주를 해 주는 겁니다. 음정들을요. 해 볼게요. 이렇게요. 노래로 하던 선율을 기타에서 그 음정들을 이렇게 연주를 해주는 것을 선율 연주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이 핑거 스타일이죠. 핑거 스타일은 선율 연주랑 반주법을 동시에 해주는 겁니다. 피아노 독주 하듯이 선율이랑 반주를 동시에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핑거 스타일 연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연주죠 선율이랑 아까 아르페지오 반주랑 같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런 스타일의 연주를 핑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핑거 스타일 연주는 이게 좀 넓게 보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뚱기는 연주는 전부 다 핑거 스타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에드립 솔로 오브리 연주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즉흥적으로 하는 연주의 개념이에요 요것이라서 보면 어느 날여곳이절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동안 이렇게 절자가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네박 동안 계속 절하고 있으면 이제 심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심심하지 말라고 다른 악기가 피아노나 기타 이런 악기들이 그 사이에 음정들을 이렇게 좀 집어 넣어줘요. 선율처럼. 그리고 그런 선율들을 이제 오블리가토라고 합니다. 이게 정해져 있으면 악보에 적혀 있으면 오블리가토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걸 애드리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여덟 마디 이상 막열 여섯 마디 이렇게 쭉한 노래 일절 정도를 다 한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솔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저는 이쪽 분야가 좀 약해요 저는 이제 클래식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솔로나 즉흥 연주를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고 시절에 있는 오블리가토 선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여고 시절 우연히 만난 사람 말자 약속했던 우정의 친구였네 이런 것들요 노래 이렇게 하다가 노래 하면 당연히 다른 반주가 나올 거예요 노래 하다가 중간에 절 하고 쓰니까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애드립 어울리가 또 선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연주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다섯 가지 방법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목을 이렇게 좀 구별 짓기 위해서 제가 저는 이렇게 다섯 개로좀 나눠봤습니다. 이런 스타일 연주죠. 선율이랑 아까 아르페지 반주랑 같이 나오고 있죠. 그죠. 요런 스타일 연주를 핑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핑거 스타일 연주...